이런 모양의 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니까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다시 여기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표, 표는, 음, 줄은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할까요? 그러면 한줄한 한 칸으로 글자처럼 지급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 아래에도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선이 있겠죠 밑에 부분 나중에 하고 일단 이 부분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줄이고 하나, 둘, 셋, 넷세 줄, 네 칸이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F5를 누르면 블럭 설정이 되죠. 마우스 오른쪽 셀 나누기를 해도 되고 S를 눌러도 됩니다. 저는 S를 눌러서 줄은 세줄 칸은 네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그 다음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안에는 합쳐야 되죠 합치기는 M입니다 그래서 M으로 합쳐주고 이제 이 사각형은 놔두고 나머지 위에 아래선도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선을 다 지우겠습니다. 키보드에서 L을 누르면 선 없음을 할수 있죠. 여기에서 안쪽을 전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설정. 그러면 안쪽에 선이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안에서 여기만 선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L을 누르고, 한 줄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을 하겠습니다. 설정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위에 아래에 선이 보이면 되죠. 이제 이 범위에서 왼쪽에 선이 보이면 되죠. L을 누르고 선을 선택하고 왼쪽 설정 선을 또 하나만 왼쪽에 보이게 하면 되겠죠. 설정 그러면 이제 위아래의 사각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사각형의 크기는 여기 네. 선을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되죠 이제 여긴 만들어졌고 여기 밑에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줄이 있고 여기도 한 줄이 있는거죠 두줄 한줄이죠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그러면 맨 밑에 마우스 <웃음> 마우스 오른쪽 한줄 추가하면 되죠 줄칸 추가하기 에서 아래쪽 추가 이제 여기에서 L을 누르시고 안쪽은 선 없음 설정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위에만 옆으로 가는 선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M으로 일단 할 합쳐 주겠습니다 그 다음 S로 줄은 그대로 놔두고 칸만 나누는데 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였죠 아홉 개로 나누겠습니다 됐죠? 이젠 s 어, L이죠 L을 누르고 한줄 선으로 위쪽에 선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됐죠 이제 맨 아래쪽에 그게 없네요 음. 여기를 칸을 만들면 점점점을 정렬을 따로 안해도 편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칸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 여기도 선이 있는거죠 그 다음 하나 이걸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굳이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그러면 여덟 개로 나누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줄칸 추가하기 아래쪽에 한 줄을 추가해 주시고 m 으로 합쳐 주시고 s로 나눌 건데, 칸을 8칸으로 나누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간격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죠? 왜 안맞죠? 하나,둘 셋,넷,다,여,일곱,여덟 넷, 하나둘셋넷다여일곱여덟 제가 산수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s로 나눠서 두 칸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그럼 이제 다 맞아졌죠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점점점을 넣어주면 되겠죠 아 여기를 여기서부터 점점점을 넣을 필요가 없었네요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점점을 찍어줍니다 컨트롤 F10 을 누르면 점점점이 있죠 넣기 글자를 진하게 하고 조금 키우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A를 누르면 자동 채우기가 되죠. 아, 끝에도 필요가 없네요. 이제 다 됐고 여기는 선을 안 보이게 하면 되죠. L을 눌러서 선 없음 위쪽까지 안 보이게 하고 설정. 그 다음, 여기도, L, 위쪽이랑, 왼쪽을 선 없음. 여기도, L, 설정. 이제 위에 이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다시 한번 없애주면 됩니다 L 선 없음 아래쪽으로 해주시고 설정 다시 이 부분만 블럭 씌워서 L 한 줄로 위쪽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아래쪽 세면 되죠 선 없음 아래쪽 어 이제 점점점 여기는 W를 누르면 간격 조정이 똑같이 됩니다 왼쪽을 조금 눌러서 W를 해주겠습니다 간격 크기 조정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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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오른쪽 줄칸 추가하기 아래쪽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추가 S를 눌러서 셀을 합친 후에 나눌 건데 칸을 17칸을 해줄 겁니다. 나누기 이제 여기만 선을 넣으면 되죠. 한 칸씩 건너뛰어서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L 한줄선 안쪽 설정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뭐선 길이를 맞춰 주면 되겠죠 이제 아래쪽에 선이 안 보이면 되니까 줄을 하나 추가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줄칸 추가하기 아래쪽에 한 줄을 추가하고 여기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L 선 없음 위쪽이랑 잠시만요 옆에 선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L 세워진 선만 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설정 이제 여기에서 바깥쪽만 선을 주면 되죠 L. 되네요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한 줄로 바깥쪽 조금 귀찮으니까 크게 씌워서 주겠습니다 L 오른쪽을 주겠습니다 결정 이젠 모양이 거짓 만들어졌죠 이제 간격 조정하고 하는 건 일일이 칸을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